Popo has two talented chefs. They cook delicious food. 계절 재료 활용한 모듬 전체요리 한입거리 요리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아래는 딸기인데요. 서량 딸기 안에 하얀 심 부분은 파서 크림치즈랑 딜을 다져서 만든 치즈를 채워드렸고요. 위에는 브라타치즈랑 하몽 준비해드렸습니다. 하몽은 백돼지랑 흑돼지를 반반씩 교배해서 기른 돼지로 만든 하몽이고 또르텔린이라는 어, 이탈리아 만두 같은 파스타고요. 소를 채워서 만든 파스타입니다. 안에 버팔로치즈라는 물소젖으로 만든 모짜렐라치즈랑 구운 잣을 채워 넣었고요 오른쪽에는 토마토로 만든 샐러드 심플하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볼로방이라는 남부 프랑스에서 먹는 요리인데 패스츄리로 만든 컵 안에다가 국내산 백합이랑 홍합 그 대파를 다져서 만든 크림소스를 채워서 준비해 드렸고요 테린인데요 겨울에 구할 수 있는 버섯 8가지에서 9가지 정도 종류를 볶아서 닭고기 다리살, 안심, 힘줄을 갈아서 굳힌 테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양송이버섯이랑 화고버섯이라는 버섯을 다져서 만든 소스인데 드실 때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됩니다 어떻게 먹죠, 셰프님? 그냥 포크 같은 걸로 해서 한 입에 드셔도 되고 아니 이걸 들고 그냥 입에 넣으셔도 되고 네. 저는 이렇게 한입 포크로 집어가지고한 번에 넣겠습니다 광어로 준비를 했고요. 제가 신경을 끊는 이케지메라는 숙성 방법을 활용해서 3일 정도 숙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준혁인의 농장에서 가져온 쓴물을 활용해서 같이 담아냈는데 생선에 어울릴 것 같은 육수랑 같이 한번 조려냈고요 부드럽게 조려낼 때는 거제도에서 나는 훈제한 멸치 그걸 우려낸 간장이랑 제주도에서 나는 어간장 고등어랑 전갱이 그리고 무말랭이 고거랑 함께 조려냈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라디치오랑 수국, 처빌, 펜넬 잎 같이 사용했는데 이건 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드시면 되고 광어의 등살부터 지느러미살까지 드렸는데 등살은 점점 더 두껍게 썰어 드렸고 맛이 강해지도록 그리고 가장 기름진 지느러미살을 제일 마지막에 드실 수 있게 준비해 드렸어요 그래서 위에서 조린 무랑 꽃이랑 허브들을 더해서 이렇게 싸서 같이 드시면 됩니다 여수에서 잡힌 자연산 돌문어고요 저희는 항상 모든 해산물을 쿡이 안된 상태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해산물 정도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아 있거나 빨리 죽는 해산물 같은 경우는 당일 새벽에 죽은 거 정도의 퀄리티만 쓰고 있고요 문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래 살아 있는 편이기 때문에 시장에 갔을 때사 있는 걸 가져와서 바로 기절을 시켜서 이 다리를 몽둥이로 팬 다음에 부드럽게 삶아서 차게 시켰다가 다시 바삭하게 구워서 쓰고 있고요 요 조합은 사실 저희가 좀 치킨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문어를 바삭하게 튀긴 문어랑 그 치킨무 대신에 계절 재료로 당근을 활용했고요 을 당근은 젖산 발효를 시켜서 좀 새콤하게 치킨무처럼 어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소스는 초리조라는 페인의 햄이랑 파프리카를 콩 피해 가지고 만든 그 오일로 만든 아이올리 소스인데 초리조라는 햄이랑 파프리카가 전둘다 문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어, 준비를 했고요 당근을 쓴 결정적인 이유가 전 당근이 이 후무스라는 병아리콩이랑 참깨로 만든 페이스인데 요거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어와 이 후무스라는 콩, 콩 퓨레에 연결고리가 되어 준다고 생각을 해서 당근을 사용을 했습니다 라자냐라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많이 먹는 생면 파스타입니다. 이제 넓은 면에다가 소스를 채워 넣어서 누른 다음에 어 오븐에 굽거나 팬에 구워서 먹는 요리인데 저희는 이제 고기랑 버섯을 다진 소스로 속을 채웠고요. 고기는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를 사용했습니다. 보통 이런 간고기를 쓰실 때어 많이 남는 부위라던가 뭐 짜투리 부위 아니면 저렴한 부위를 쓰시는데 저희는 여기 들어간 것도 다 특수부위만 이용을 했습니다. 제일 좋은 부위들을 이용을 했고 그 이런 간고기 소스를 끓일 때 기름기가 없고 싼 부위를 쓰면 전 퍼석퍼석한 게 싫어서 힘줄이 살짝 붙어 있는 그런 부위들을 사용을 했고요. 어, 지금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좀 계절감 있게 버섯들이랑 같이 해서 소스나 이런 속을 준비해 봤습니다. 대구는 이탈리아의 바칼라라는 염장 대구 요리가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염장하는 대구는 너무 짜가지고 저는 저희가 속초에서 올라온 대구를 직접 염장해서 쓰고 있고요. 그날 새벽에 가서 제일 상태가 좋은 대구만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장에서도 냄새가 전혀 안 나고 내장을 그냥 생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대구를 쓰고 있고요. 저희가 살짝 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버터너스커시로 만든 소스랑 어, 구워드린 채소는 준혁인의 농장에서 가져온 채소입니다. 이제 보라색 브로콜리랑 컬리플라워 초록색 컬리를 준비해 드렸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디테일이 보라색 브로콜리가 이 안에 틈이 많아서 농부님께서 소스가 잘 먹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일부러 구워서 아래쪽에 깔았고요 헐리도 어, 너무 달고 맛있게 재배를 해주셔가지고 그냥 심플하게 진짜 소금만 살짝 뿌려서 어, 저희가 쓰는 채소의 퀄리티를 느끼고 싶게 해 드려가지고 그냥 같이 준비해 드렸습니다 이게 있는 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따로 좀. 이 메인 요리는 어 1월 달은 돼지고기 항정살 이용한 요리를 준비를 했고요. 항정살은 이제 경기도 안성에서 받은 항정살입니다. 안동에 한우가 있다면 안성에 돼지고기가 있다는 그런 느낌인데 저희가 쓰는 고기는 어 무항생제는 기본이고 이제 고기도 유기농으로 기른 고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길러낸 고기를 어, 4주 정도 이렇게 저온에서 숙성을 시켰고요 저온에서 부드럽게 조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센 불로 튀기듯이 조리를 한 겁니다 아래는 당근으로 만든 퓨레랑 준혁이네 농장에서 가져온 구운 당근 준비해드렸고 옆에 있는 페스토 소스는 당근잎으로 농부님께서 주신 당근잎으로 만든 지미추리라는 소스입니다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고기랑 많이 먹는 소스인데 저희는 이번에 당근잎 활용해서 준비해 봤고요. 연근이랑 무잎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쓰고 싶어서 농부님께서 저한테 무 튀겨 먹으면 맛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잎만 따로 튀겨가지고 같이 간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뭐 있더라? 무왕생제국이랑 김기농제국이이 정도 할 듯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나머지 또 편집으로? 안 되네.